하나, 둘, 셋, 위 e 임팩! 임팩! 안녕하세요 임팩입니다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반 떡국이다. 떡국니다 네, 2019년에는 저희 임팩트가 국내 앨범 활동은 물론 해외 투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바쁜 한 해를 이렇게 보냈는데요. 네, 맞아요. 네, 2020년에는 우리 이프 들의 사랑에 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네, 2020년 한 해도 저희 임팩트와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프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고자 하는 일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질수 있게 우리 임팩트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많이 받으세요. 수, 수, 안녕 안녕